아, 살수기, 살수기, 어, 나 살수기. 올라오면 괜찮을까? 출발! 다시 다시 고고고! 근데 다 비슷비슷해 음, 네. 음, 아니 그래라다 무안잎이 무안잎인데 조개형 조개형 먹으면 안 되잖아 또 고마 <목소리도> 빨리 두개 어? 이거 뭐예요? 생강. 생 얘는 돌두개돌두개게 두 네. 어, 대박이네 대박이뭐니 대박 커졌구만 갑자기 상이 다 물린데? 음. 오늘 손길들왔네 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다가 우리 갈때 화들아니. 음오 노릇노릇. 오 노릇노릇. 오. 음오음 구워봤어? 음 어? 음 먹은, 먹은 놈이 아는 거지. 자 이제 맥주는 막장으로 한 잔씩만 더먹보고 네. 고게 많이 먹어보니까 고만짠 음. 네? 어, 다른다 이것 다른이 아니거든. 물리기 섞다니까. 제일 안 통통한 그. <웃음> 오 살아 살아 있네 살아 있네. 너무. 너무. 저분 그렇게 퀴저기 퀴저기는 하는 요 아그 어? 놈의 소개 조개 조개네 진짜 좋잖아. 아, 남의 향사줄상가 가리비 <웃음> <웃음> 야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어, 하얀, 하얀색이 뭐예요? 돌조개 꼬막도 있네 아니야 살조개, 살조개! 아, 꼬막까지 생겼다 이거. 어, 그때 먹었잖아, 너. 살조개네, 그때 그 먹었거든. 어. 아 이거 반쪼개구나 칼로도 반 잘랐네. 아 뜨거워. 아이, 사람들 표정이 더 궁금할 수가 있는데이 정도면... 와사비, 양은 많타 아... 양 많다. 아, 아... 저, 저, 저... 원래 큰 거는 이렇게 저 도, 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야... 아...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어디거어거 이거... 이고 쓸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래정육이인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아니거이 이거... 이고이이고 이거... 이거... 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씁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어 추가 오 야, 똥 딱, 딱, 똥딱 뿌리했어, 딱, 있어, 딱. <목소리> 짠! <목소리> <야>. <목소리> 근데 이거 계속 우리는 버린 줄 알고 이거 왜 버려요?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맛있는 진국, 진국이요? <목소리> 거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면 처음 어봐가딱 던져내고 응. 손에다가 국자를 아, 딱 던져 아. 네. 두 개를 한 방에 저거는 룰! 이는이는 룰이는 룰이는 이는이는 룰이는 룰이는 룰이는 룰이는 룰이는 룰이는 이이 한번 눌러줘야 돼요. 깔끔하요 계란은 상태 좋은 거 골라주세요. 응. 한손찌이 계란이 돼요. 대게는 응. 해줘야 돼요. 응. 자, 뒤집으라고? 네. 예. 계란을 못해요? 앉으시는 앉으시는안 돼. 음. 오호, 앉으시는게 나은데. 라는. 음. 뭐지? 동색, 겐리맨, 치기 프라이 한수 나오네, 수 나오네. 다라이한 아, 嗯<音> 자단니다 조심 이게원룸말이구나오 <룩> 왔다, 왔다. 좋아요 알림 설정